안녕하세요 개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게임 동영상 연... 어... 편집을 하다 말고 어... <웃음> 아, 몇 시간 전에 영화관에서 암전을 보고 왔습니다 네. 아직 오후가 다 지나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제가 이 시간에 사람들이 어... 많다 싶을 정도로는 많이를 봐주시더라고요 어... 일단은 정말 재미없게 봤습니다 음... 영화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기 보다는 어... 퀄리티의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어... 어, 일단 글로도 짤막하게 썼는데요. 어, 신인 감독인 김진원 감독님의 이제 대중 작품으로서는 첫 작품인데요. 어 좋게 평이줘야 평작이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어, 저는 우선 어,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일단은 진성규 씨가 나온다고 하기에 음, 진성규 씨 어, 어, 굉장히 팬이 됐는데요. 제가 음... 뭐 치킨도 튀기시고 음, 스님도 하시는 분이 이제 영화감독도 하시게 됐네요 근데 어, 여기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진성규 씨를 보러가서 어, 서야지 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어, 굉장히 연기도 괜찮았고 음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음, 얼굴이 하도 클로즈업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제 신인 감독인 미정, 어, 세지 분이시죠. 어, 미정이, 어, 이제 영화계에 떠오르는 이제 뭔가 좀 기대주인데, 어, 차기작으로 이제 호러 영화를 이제 또 내야 되는데, 그 호러 영화의 소재를 이제 구하고자, 재현, 재현이 찍었다는 영화를 찾기 위해 재현, 진성규분이 이제 연기하신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찍었다는 영화를 찾기 에해 돌아다니다가 해당 영화가 실제 귀신이 나오는 영화라는 걸 알게 되고 어, 겪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어요 음, 소재는 뭐 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예, 90년대나 어, 써먹을 소재 어, 밤늦게 잠을 못이어서 도시괴담을 읽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 배우들도 굉장히 적고요. 어, 주연들을 제외한 이제 조연들과 이제 주 조연들의 연기차가, 연기 차가 연기 온도 차가 너무 컸다는 점도 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아 뭐. 새해지 씨나 진성규 씨의 연기만 좋았으면 뭐 괜찮긴 한데 이제 간혹 이제 주연 조연 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좀 눈에 띌 정도로 어막 신경이 쓰이는 그런 정도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누구의 연기가 신경쓰였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연기도 연기지만은 뭐 주연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저도 연출도 어 이건 좀 흥미롭네 싶은 장면을 제대로 못 써먹더라구요 어음 그게 어떤 장면인지 이제 스포를 제가 할 수는 없고 오늘 개봉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뭐 신인 감독이니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좀더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뭐 어, 소스페리아 어, 리메이크 감독님이 누구셨더라 어, 소스페리아 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도 편집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어, 차라리 서스페리아를 보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음, 퀄리티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서스페리아 리메이크를 평할 때에는 이게 공포영화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뭐 무섭다 이런 거를 느끼러 간 것이 어, 아,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서운 영화가 아니었다는 거에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잔혹한 거나 기괴함 정도로 따지면 은 오히려 호러 영화가 아닌 쪽이 예술 영화에 가깝거든요 서스페리아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웃음> 어 서스페리아 리메이크 를한번더 보고 싶어질 정도로 음 어, 클라이막스 때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리에스터 감독님의 미드소마나 어, 유전 등으로 이제 굉장히 호러 이, 호러의 시각에 이제 공포에 대한 관점의 세란 시각들이 이제 눈에 뜰듯말 듯한 이제 시기에 놓였다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 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어그 눈이 좀 감긴 것 같아요 <웃음> 어 오늘 제 영화 선택이 있어서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군요 아또 어, 조던 필 감독님의 어스나 겟다웃을 보면은 어, 인종차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을 재미나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 제가 말한 이 외국인 감독님들의 이제 재치나, 어, 영상미, 이런 것들을 뭐 신인 감독님에 비교할 게안 됩니다만은, 어, 만약에 신인 감독님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은 어... 한국영화라고 해서 음 뭔가 이렇게 그냥 깜짝깜짝 놀래키고 음 뭔가 광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옛날 방식을 추구하는 거는 어... 나쁘다고 봅니다 음 어, 예지씨의그 광기에 대한 연기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봅니다만은 그 광기가 호로로어이 영화를 뒷받침해주거나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 왜 귀신이 되었고 왜그 귀신을 만나게 해서 사람들이 죽는지 어... 그 귀신의 이제 캐릭터에 대한 음, 좀 부각이 있어야 되고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음, 사실 이 귀신보다는 서예지씨에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깜빡깜빡. 음, 서예지씨는 음, 마음에 들었는데 영화는 마음에 안들어요 음,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느끼게 느끼고 있는지 어, 지금 바로 왔는데도 어떻게 설명할 어, 말 화술이 매우 딸리는군요 예, 아무튼 비추천합니다 예. 만약에 차기작을 또 호러 영화로 찍으신다면은 어... 어... 저는... 아... 아... 예... 말이 필요 없겠죠? 예... 좀더 뭔가... 음 제가 얘기했던 감독님들의... 이... 그런 것들을 좀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에 대한... 좀 관점을 바꿔서 영화를 찍으시는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음... 이거는 이제 OCN이나 TV 채널을 틀어서 말이죠 OCN이나 슈퍼액션이나 어... 이런 TV를 틀어서 뭐 갑자기 막이 영화가 하고 있으면 은어 뭔가 궁금해서라도 보겠는데 당체 뭔 내용인지 중간에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점도 있고 어, 하, 너무 깔려고 하니까 아, 감독님이 또 너무 신인 감독님이고 근데 신인 감독님 치고는 또 아,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예, 연출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연출이 굉장히 아쉬워요 어... 모가지를 비틀거면은 확 비틀어서 그걸 차라리 다 보여줬어야 됐고 음 만약에 그 영화 내 이제 후반부 클라이막스 때 나오는 연출 그 서예지씨가 어 조연을 이제 만났을 때 나오는 그때 그 연출 거기서 그렇게 끝냈어야만 했던건지 예 굉장히 아쉽네요 왜냐면은 어 보통 그렇게 그런 이제 연출이 좀 있어요 다른 영화에서도 어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굴 만나서 어 이제 제가 기억나는건 방금 이제 금방 기억나는거는 착신하리2였나요? 3였나요? 음 거기서 이제 여자주인공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사실 여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이지만은 여자 주인공이 아니었다 어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장면을 찍던 남자 친구 내지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 버리죠 음 그래서 차라리 막 이렇게 어떻게 뭐 도망갔고 막 이렇게 깍깍 거렸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아, 뭔가 좀 아쉽습니다. 네. 음. 아무튼 어, 영화 리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페이스리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도 해주고 싶은 겸 이렇게 영상을 편집도 안 하고 귀찮아서 <웃음> 올려봅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어,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돼 있는데요. 어, 생각되는데 암전 어, 보지 마시고 어, 넷플릭스에서 바바둑 어, 바바둑 추천해 드립니다. 바바둑 보세요. 안녕.